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도심 한복판에 나타난 한복 차림의 여인. 이때 살짝 벗겨진 고무신 한짝.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한 작가. 안녕하세요. 정영아가 김현정입니다. 한복 입은 내 손녀 김현정 작가입니다. 작가를 따라 도착한 작업실. 그런데 작업 중에도 한복을 입고 있네요. 불편하진 않나요? 한복을 제가 최대한 생활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요즘은 제가 한복을 그리는 작가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 한복에 대한 이해가 더 많이 되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생활화하면서 어떠한 점이 불편한지 어떠한 점이 편한지 이런 걸 느끼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입으려고 해요 한복을 입고 한국화만 그려온 지 10년 그녀가 한국화에 빠져버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는 순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다른 그림은 더 칠할 다른 재료들은 더 칠할수록 탁해지는데 동양화는 깊고 맑아지는 그런 색감이 너무 일단 매료되었었고요 그러고 선이 똑같은 검정인데도 다른 거는 감정이 나오더라고요 음.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붓 하나하나에 나오는 걸 보면서 막 이거야말로 진짜 내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매체구나 음. 그녀의 작품 속 한복 입은 여인들은 민화의 미인도를 닮았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요즘 세대의 천방지축 발랄한 여성들이죠. 요즘 패스트 푸드에서 되게 딜리버리 서비스를 많이 해주는데 먹기 위해 사는 건지 살기에 먹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이 과정 자체가 투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작업 자 제목이 이제 투혼이라고 명명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제 작업에는 제 인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저랑 닮은 것 같지 않으세요? <웃음> 작품 속 여인들의 모델은 바로 작가 자신. 겉으로는 세련돼 보이지만 내면이 결핍된 현대인의 공허한 속내를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케치를 충분히 하고 나서 한지에다가 연필로 옮겨 놓은 과정이에요. 그서 일일이 꼼꼼히 하나하나 이제 했고요. 이 다음 과정으로는 스케치가 됐으니까 이제 누드를 채색을 할 건데요. 이제 겉모습과 내면, 외면과 내면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꼭 누드를 그린 후에 옷을 입히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 내면은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 넓은 한복 치마폭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이야기를 담고 싶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꼭 거치게 됩니다. 속살 위에 입혀지는 색색 고운 한복, 살이 그대로 비치는 투명하고 독특한 질감의 한지는 모두 작가가 직접 만든 수제 종입니다. 한번 만든 한지는 단한 작품에만 쓰고 폐기하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작품이 되죠. 짧게는 다섯 번에서 열번 정도 이렇게 염색 과정을 거치면요. 이제 완성된 종이는 이렇게 이 정도 색감까지 나올 때까지 염색을 하는 거거든요. 음. 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비춰서 보인다는 점? 그 음. 점이 가장 다른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이제 속이, 속살이 훤히 들여다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음. 이런 한지를 찾기가 어려워서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했고, 직접 당나무로 원하는 질감의 한지를 만들고 천연재료로 물들이면 알료 대신 사용하는 독특한 장지옷이 탄생합니다. 한뼘한뼘 장지옷을 붙이면 생생하게 살아나는 21세기 신미인도. 과연 작가는 이렇게 공들인 작업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솔직한 이야기, 이제 일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이 시기를 사는 저만한 나이의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감정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싶어요